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첫 시간입니다. 저는 출애굽기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야훼 하나님과 그 역사의 부름을 받아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는 인간이 살았던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성서의 내용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가정에 더불어 하나님이 왜 인간과 만나고 어떻게 교통하며 섭리를 이루어가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이해의 목적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역사의 참여자, 인간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출애굽기의첫 번째 질문은 야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답을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서론이고 출애굽기가 본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아담 이후 가인, 네피림적 인간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권력지향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톡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또한 걸음 전진해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리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라고 말한 후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 끝에는 요셉과 그 가문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주에서 살았죠 당시 이집트는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국제사회였습니다 지금의 델타 지역 출애국기에서는 고센 지역으로 말하는 그 지역에서 주변의 다른 척박한 지역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지닌 비옥한 땅입니다 이집트인은 자기들의 부를 유지하고자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히브리인들은 바로 그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사회의 하층계급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 그들도 열심히 일하고 자손을 낳고 번성하여 마침내 이집트 본국의 숫자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기감을 느낀 이집트인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써서 산의 아이를 살해하기로 하고 이를 법제화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외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구에 일어나는 억압당하는 상황을 그냥 멍허니 바라보거나 인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지 않고 인간 역사를 인간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출레국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레굽기 하나님은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을 무엇이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국기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무저항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여성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입니다 바로가 제안한 인구를 줄이는 강제 노동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이 산파를 통한 갓난아이,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아이 살인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여인을 책임지는 산파를 불러 살인을 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왕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두 산파는 모든 산파들이 대표자이자 관리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산파라는 직업은 여성이 할수 있는 몇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으며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성공한 히브리 여성으로 이집트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속한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산파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당해온 생명의 파수꾼을 고수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파괴자로 변신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도 지키고 여생을 보장받을 것인가 이두 가지 선택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씨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은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요괴벳은그 아이를 참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하여 점점 더 크게 울어내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아이를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생각하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집트 관리자에게 발각된다면 그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뱃은 죽음도 불사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 번째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동생 모세를 어머니와 함께 돌보고 키우다가 나일강에 띄우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들고 송진과 역청, 지금의 아스콘 원료로 덧칠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모세를 라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으로 왔습니다. 목욕을 하던 중강물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하고 광주리에서 꺼냅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참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때 노이 비리암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당신을 위하여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까? 그녀는 아이에 대한 본능적 동정심을 활용합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방심하지 않고 지켜보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도전하는 대담성도 소유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집트 공주입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의 공주였죠 그녀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했던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후안이 염려된다고 말리는 시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간단히 모세를 데리고 갑니다. 결국 공주의 마음이 모세를 살렸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어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주는 모세의 든든한 후견인이며 이스라엘을 살리는 소석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가족의 상업은 목축이었고 십보라 역시 양을 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십보라는 일찍이 평범한 남자인 모세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남편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 이집트까지 갔지만 그는 이내 혼자서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친정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친정에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찾아간 적이 있지만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알뜰살뜰 살았다는 기록은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십보라는 여자로서도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는 남편 모세가 광하에서 살때 남편은 구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자의 가장 큰 상처일 것입니다. 십보라는 영웅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을 다 겪습니다. 출애국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첫 참여자는 여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대표주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이합니다. 자신의 출신과 성장 과정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위기를 겪고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기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박해받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르는 성급함도 보입니다. 후에 모세가 받은 10개 명 중에 살인하지 마라는 구절을 교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살인 사건 후 모세는 이집트에서 몸을 피신하고 한 사람의 평범한 생활인으로 돌아갑니다.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존경받는 사람의 사유가 되어 아마도 열심히 재산도 모으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중년이 되면서 또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분을 만나면서 동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협력하여 사명완수를 주문합니다 모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할 기회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영상의 주제를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야외 하나님 역사의 참여자 인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창조자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출애국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거나 규정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출애국기 역사의 참여자 최초의 인간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역사 속에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 모세를 잇게 한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양어머니 이집트 공주 아내 십보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생명까지 내놓고 결단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역사의 참여자이며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서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셨고 인간은 그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였습니다 그때.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 참여자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